주식은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늪 옆에서 이것은 파산이나 죽음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니 가까이 다가오지 마십시오라는 안내판이 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식 투자는 많은 수익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른 일이 시시하게 보이고 손실이 크면 큰 대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의욕상실의 주범입니다. 사실 짧은 낮시간에 몇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밖으로 나가 몇만 원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하루종일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도 하지요.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휴식이 사라집니다. 텔레비전의 뉴스마저도 행연애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악재가 되는 소식이 있지는 않을까 자불안석이 되어 신경을 곤두세우며 보게 됩니다. 대형사고의 참사 보도를 접해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내가 보유한 종목과의 관련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부정비리 사건이 터져도 내가 보유한 종목과 연결되지 않는지부터 계산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얼음을 내딛었던 그 심정 이 모든 희노애락이 담겼던 저의 주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주식 중독증이라는 엄청난 병을 앓으며 아내와 평생을 맞벌이하여 마련한 아파트를 날리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시골 집과 땅을 남의 손에 넘기고 처형의 생활 비워 심지어 딸아이의 보험들까지 해약하면서 주식 투자로다 없앴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마지막 하나 남은 목숨을 없애지 못해 구차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지요. 이런 처지에 저 같은 주식 중독자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사력을 다해 표현해보려 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값으로 친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지만 국민학교 졸업 이후 빗담으로 일구어왔던 공든탑이 주식투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개짓고자 하는 저의 마음도 있습니다. 1970년 2월 13일 부산모 국민학교 졸업식장 운동장에는 여기저기 기쁨에 들떠있는 까까머리 소년들 사이에서 유달리 긴머리를 한 저는 올먹이는 표정과 함께 운동장 바닥만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새로 배정된 중학교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저는 정규 학교에서의 마지막 졸업식을 치르는 것이었죠. 이 어린 나이에 이제는 험난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한 학기 전만 하더라도 중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장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대도시 무시험 전형 실시로 인해 그나마의 희망도 빼앗겨 학우들과 마지막 이별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부모들의 손을 잡고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을 때 저는 누구라도 부여잡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빚 보증을 잘못 서고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폭행과 함께 시달려야 했던 아버지께서는 어느 시골 마을로 몸을 숨기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어린 두 명의 동생까지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었지요. 그러니 둘째 동생놈은 그렇다 쳐도 갓 태어난 아기 때문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참석한다는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도 오지 않는 운동장을 슬픈 표정으로 한 바퀴 둘러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못뵌지 1년이 조금 넘어갔을까요.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어머니가 주소를 적어 보내셨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안고서는 10살 된 동생과 함께 부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로으로 찾아간 그곳은 어느 시골 마을의 골방이었는데 낮에도 전등을 켜야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어두컴컴한 쪽방이었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아무 말 없이 울고 계셨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많이 이상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들으니 빚보증에 대한 배신감 스트레스 그리고 언제 발견될지 모를 불안감과 파산에 대한 충격으로 중풍을 얻어 반신불수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집을 비우고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작해야 근처 농사일을 심부름하거나 하우스에 덮을 거적대기 짜는 일을 거들어 보리살한 대라도 벗는 게 고작이라고 하였죠. 누가 그랬던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버지께 약한첩 지어올리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무언가 좋은 음식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어린 마음에도 늘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살 형편도 아니었고 동생과 함께 시냇물이 있는 내가를 걸으며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풀쩍하고 뛰는 게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개구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는 동생에게 빨리 깡통을 찾아오라고 재촉하였고 저는 나뭇가지를 회처리보다 약간 길게 다듬어서 본격적인 개구리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러고 확인하는데 개구리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고 동생과 저는 신이 나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 잡기에 정신이 팔렸죠. 이윽고 집으로 돌아와 냄비에 물을 얹어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께서 맛있게 잡수실 것을 생각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물에 기름이 둥둥 뜨는 것을 보니 영락없이 고깃국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아주 맛있게 잡수셨고 어린 동생들도 고깃국이라면서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깃국이 먹고 싶었을까 하며 눈물이 빙 도는군요. 저는 다음날부터 더욱 신이 나서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구리 잡기에 나선 저희 형제들은 몇날 며칠 신의 물로 나왔고 어느 날 저희를 본 이웃 할아버지가 콩밭에 가면 누렇게 살찐 큰 개구리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환자가 있는 이웃 어른 댁에 그 개구리를 잡아다 주면 한 깡통에 30원씩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희는 더욱 신바람이 나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장통으로 가 병아리도 샀었지요. 동생과 저는 그때부터 시골 마을에서 할수 있는 건 죄다 도맡아 했던 것 같군요. 시간이 흘러 12월의 끝자락이 되었고 어르신들께 얻은 밀가루로 어머니께서는 송편 모양을 내며 이쁘게 빚고 계셨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께서는 당신 밀가루로 지금 송편을 빚고 있는 게요. 내가 미안하오. 내가 죄가 많구려. 밀가루로 송편을 빚게 하니. 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꿋꿋이 만드셨죠. 다음 날이 되어 어머니께서는 밀가루 송편이 완성됐다며 얼른 하나씩 집으라고 하셨는데 병아리에서 달기된 녀석들이 모이를 많이 못 줘서 미쳤는지 아버지가 잡수시려던 밀가루 송편을 재빨리 채가 버렸습니다. 허허 내가 참 복이 없는가 보구려 이마저도 입에 놓을 복이 안되니 말이요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밀가루 송편 하나 마음대로 드시지 못했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일주일 후 1월 1일이 되던 새해의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슬플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까지 보니 저에게는 더욱 큰 책임감이 생겼지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매일 보던 이상한 책들이 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장을 몇장 넘기다가 보는데 그 내용에 생소하면서 매우 당황스러웠지요 그 책은 바로 사람의 운세를 출생년월일에 맞추어 적어놓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궁합보는 법 평생사주 일년신수 등을 열거해 놓은 역학서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면소재지마다 장터가 있었는데 5일마다 장이 서면 생선이나 옷감 등을 파는 장사치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꼭 이춘풍전 유옥열전 등 예책을 파는 헌책 장수 할아버지나 토정 비결이나 남들의 운세를 봐주는 점쟁이들이 꼭 있었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문득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 할아버지께 맞아가면서 배웠던 한자 공부가 이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스스로 감탄하며 돈벌이가 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고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이 열리던 날 한번 부딪혀 보자는 마음에 책들을 가방에 주섬주섬 챙겨놓고 돈을 벌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장터로 걸어나갔습니다. 한 시간 반을 말이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벌수 있는 돈이 아닌 스스로 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의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도착을 하니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 시끌복적하였습니다. 저 또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 자리를 잡았고 가방에서 종이와 책들을 꺼내 좌판을 열었습니다.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신기한 호기심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사주와 궁합이라는 글자를 입간판으로 내세운 채 가만히 앉아있었지요. 어이 아가야 이거 니가 보는 거냐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몰려들던 사람들 속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50대 초반의 어른 한 분께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열다섯 살입니다. 어르신 거를 한번 봐드릴까요? 이것 봐라. 네가 뭘 안다고 남의 사주를 봐준다는 거냐? 그렇게 못 믿어온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궁금하셨던지 자리에 털썩 앉고는 한번 봐보라고 하십니다. 기다린 지 15분. 드디어 첫 손님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마나 떨려왔던지 그런 심장을 진정시키며 그분의 출생년월일과 시각을 물어보고는 종이에 기록한 뒤 역학서를 기정귀어 하나하나 정성껏 일어나가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이 녀석 이거 진짜 제대로인데? 엉터리가 아닌데 이거? 그러고는 50원을 주고 가셨고 그 뒤로부터는 앞을 다투어 많은 분들이 운세를 봐달라고 신청해오게 되었습니다. 복채는 자연스럽게 50원으로 정해지게 되었고 어른들의 호기심반 기대반으로 시작된 것이 장이 파할 무렵 제 주머니에 2천원이나 되는 큰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흔 명이 넘는 사람이 저에게 운세를 보고 간 것이죠. 그렇게 자리를 걷고 일어서는 저에게 주위에 서 계시던 한 어른이 내일은 다른 곳에서 장이 열리니 그곳에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본다면 제가 운세를 뭐 그렇게 제대로 맞췄을까 의문스럽기도 하지요. 아마도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게 어린 소년이 한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역학책을 술술 읽어가면서 정성껏 말씀을 드리니 신기해했고 그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본 돈으로 갈치 두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갔고 엄마하고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던 어머니께서는 어찌나 큰 한숨을 내쉬던지요 아들을 보내놓고서도 하루종일 초조한 마음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돈 벌어오겠다고 낯선 곳까지 간 어린애한테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 하는 걱정과 동시에 너무 기특하다며 칭찬해줬던 어머니의 손길이 오늘도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그날 저의 무용담에 동생은 눈빛이 초롱초롱했고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한달 정도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점쟁이 노릇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늦어지면 산골에 누워 누에가 뽕잎을 갈가먹는 소리를 자장가로 삼으며 하룻밤 묵기도 했지요 또한 번씩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건빵을 사서 나눠먹었고 그럴 때마다 동생은 저처럼 멋있게 될 거라고 엄지를 지켜세우곤 했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운세는 당사주라는 것인데 역학을 생년월일시에 따라 통계적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운세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운세가 맞지 않을 때도 있게 될 테고 그러면 어른들의 우기즘이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갈 자신감이 없었죠. 스스로 그만두게 된 것이죠. 그 무렵 마을에서는 우리집의 처지를 알고 저에게 연탄 배달을 맡겨주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연탄 창고에서 연탄 다섯 장씩을 배달 수레에 싣고 각 자연 불악에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그때는 시골 마을에서도 아궁이에 부를 때는 불편함 보다는 노동이 절약되는 연탄 사용의 비중이 높아갈 때라 하루에도 수차례 수십 키로 시골길들을 배달하곤 했지요. 당시 제 모습은 온몸에 땀과흙가루를 시커멓게 덮어쓰고 두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쥐의 형상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어린 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연탄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측은했던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연탄 값페에도 수레 위에 고구마며 옥수수 등을 몇 개씩 올려놓아주었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끄러운 빙판길을 가다가 연탄수레가 논바닥으로 굴러 연탄이 깨지기도 했고 고구마나 옥수수가 흩어져 차가운 논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줍는 어려움도 겪기도 했지만 농촌분들의 훈훈한 인심에 고작 16살 된 저는 어르신들의 베푸는 인정과 고마움으로 항상 눈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뒤덮인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배달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내리막길을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근처까지 도착하고 전 많은 고민을 했죠. 하지만 하나하나 옮기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리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 조심 또 조심해서 수레를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황 하는 소리와 함께 내리막길 왼쪽에 있는 어느 집의 담장을 들이받고 말아버립니다. 순간 저는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어느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들렸고 눈을 떠보니 제가 머리에 물수건을 얹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얼굴이며 손등이 다 까졌다가 없고 많이 힘들었지요. 피부가 다피범복이었답니다 허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연택 배달을 계속했고 추운 겨울에도 흘러내리는 땀으로 머리에서 김이 올라와 움직이는 연탄난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셀수 없는 일들 온갖 노동은 다했습니다. 10대의 기억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 무지개 빛만을 상상하며 내달려왔던 기억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어때이지 않았지만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듣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제가 빠진 수렁에 발을 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낮에도 전등을 켜야 얼굴이 식별되는 골방에서 지냈던 저는 작지만 시골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성인이 된 제게 54단으로부터 신병교육대 입소명령서가 하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치러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동생들과 어머니를 두고 다녀온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도 걸렸지요. 1978년도 일반 복을 입은 청년들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첫날부터 가방을 머리 위에 얹은 채 그야말로 정신없이 굴러다녔습니다. 머리에 철모를 쓴 조교들은 매우 재미있다는 듯 행렬을 천천히 따라오면서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흘러내린 동전들을 죽고 있었죠. 신병교육대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에 풍경의 차이는 엄청났었던 것 같군요. 그렇게 시작한 3주간의 신병교육은 시골 청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2구경비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무게가 꽤 나가는 M1 소총으로 하루종일 총검수를 하던 어느 날 행정반에서 글씨를 잘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부대원을 선발하여 행정요원으로 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사실 경비대의 훈련은 너무 혹독하여 행정요원이 되고픈 바람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드디어 선발일 경비대 8기생 247명 중에서 신상명세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매직 글씨와 그림으로 본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멋진 카우보이와 흑가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좋은 점수를 얻어 선배들이 말하는 소위 쫄다구 주제의 행정요원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총검술에 지쳐있는 동료들이나 멀리 각계전투 교장에서 악을 쓰며 훈련하는 동기들을 대할 때면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행정병 생활은 정말 즐거웠지요. 행정반에 있다 보면 유독 동기들을 많이 괴롭히던 선임자들이 하사관에게 불려와 제가 보는 앞에서 깨지는 것도 볼수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동기들에게 전할 때그 쾌락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군요 하지만 그런 행정병 생활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부대장님께서 알게 되셨거든요 그리고는 나 시간을 활용해 돈을벌수 있도록 야간에 경찰서 무기고 근무를 하는 기동타격대로 근무지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접적인 수입을 얻으며 병력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막상 병력을 마쳤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생들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다 보니 생활비가 더욱 커져 있더군요. 저는 어머니와 상해 끝에 언젠가 물건을 사러 소문시장에 들렀을 때 모아둔 직업소개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어느 식당으로 설거지를 하러 보내주셨고 저는 자전거 배달원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한 일은 대구 시내의 구두공장을 돌면서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구두를 커다란 박스에 수거해 점포 주인이 기계로 밑창을 박아 놓으면 다시 구두공장으로 배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짐을 실으면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멈출 경우에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 뒤에 여느 날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 교동시장 안을 지나가는데 맥주 박스를 잔뜩 실은 자전거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탄 자전거와 그 사람이 교차하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지만 자전거를 세우면 다시 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상스러운 욕설이 들려옵니다. 야이 새끼야 뒤질려고 악을 쓰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조금 전 저와 교차해서 지나간 맥주를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은 제 핸들에 긁힌 손등에 상처를 내보였습니다. 너 지금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그러고 다짜고짜 주먹으로 제 얼굴이며 배며 마구 때리더군요. 워낙 막무가내인지라 뭐라고 변명할 틈도 없었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막고 있는데도 구경만 할뿐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땅패 출신에 성질이 고약하고 툭하면 주먹부터 앞서서 주변 상인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한참을 정신없이 막고 그 사람이 시식되며 떠난 후에야 자리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떡이 되고서 눈물만 흘리면서 다시금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그 사정을 알고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려서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어떤지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보러 왔는데 힘든 일에 지쳐서인지 얼굴은 무척 야외어 보였습니다. 인기척을 내며 어머니한테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니 푸르튼 손가락에 물집이 다 터져 갈라져 있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얼어 만지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 상황에 참아 깡패한테 얻어맞았다고 말도 못하고 넘어졌다고만 했었죠. 몸도 이지경이신데 제가 마음까지 찢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도 입술을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다는 것이면 제게 충분했습니다. 동생들이 제 밥벌이를 할수 있을 때 이제는 시골 첫 놈이 서울에 가보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양복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단추만 다는 일만 1년, 바지 만드는 기술 1년, 상의를 만드는 데만 1년이 걸렸지요. 그 사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옷을 맞추러 오는 손님 중한 분이었는데 제게는 장인어른이신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 자주 방문하던 아가씨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더 자주 만남을 갖기 위해 불렀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요. 그렇게 제 인생의 최대 행운이었던 그녀와 사귄지 1년 만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함께 서게 되었고 거래하던 은행에서 100만원을 대출하여 70만원으로 결혼 비용을 썼습니다. 남는 돈 30만원으로는 다시금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그 부근에서 사글샛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지요. 아내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처갓집은 제법 생활이 부유하였지만 부모가 정해준 혼처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의 겨울 우리의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장모님께서 오셔서는 연탄 백장과 쌀을 들여다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추운 날씨 탓인지 부엌에 있던 쥐들이 방 안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불 위로 기어다니는 쥐들이 아이를 물까 봐 밤새 자지도 못했고 저와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도 했죠. 몇 번씩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은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추위와 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도 궁리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단면을 양끝에 구멍을 낸뒤 방문 위에 못을 박고 커튼처럼 걸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을 할 때는 회사에서 석유난로를 빌려왔어 방 안에 피워두었다가 다시 가져가는 일을 반복했지요. 그런데 방을 그렇게 밀폐하였는데 어느 날방 안에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지각 한번 하지 않던 제가 출근 시간이 지나도 출근을 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동료 사원이 집에 찾아와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다음 해에 봄에는 그동안 저축했던 돈 200만 원으로 수성동에 전세를 얻어 나갈 수 있었고 이제서야 대구의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니 연탄가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낮에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던 딸아이가 엄마 젖을 빨다.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을 때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놀란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다를 받아 안았고 아이는 이미 눈이 뒤로 넘어간 상태로 하얗게 변해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구급차를 불어 아내는 숨이 넘어가고 있는 딸을 보고 다시금 창문을 열더니 바깥을 향해 살려달라고 딸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밤중에 때 아닌 여자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에 하나둘 집들이 불이 켜졌고 그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에 사는 한 아주머니께서 달려오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이를 보더니 급하게 바늘을 찾으시더군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발만 동동 구르며 울고 있던 제 귓가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뻣뻣하게 굳었던 몸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도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 곤히 잠든 그 새벽 이웃 여인의 비명소리에 바로 달려와서 그렇게 행동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딸아이는 많은 우열곡절 끝에 조금씩 커가고 있었고 저 또한 조금씩 삶의 안정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당동 홍실 2차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광고가 났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 텐데 분양받는 게 어떻게 되는지 연습삼아 신청해보자고 했고 분양신청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과 일시해서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워낙 많아 추첨을 경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추첨은 헝겊주머니에 신청자 숫자만큼의 개수대로 탁구공을 넣고 입회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신청번호 순서에 따라 경찰관이 탁구공을 꺼내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공의 표면에 동호수가 찍혀있으면 당첨이고 아니면 낙첨되는 것입니다. 당첨된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낙첨된 사람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힘없이 운동장을 나서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시비가 엇갈리는 진풍경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다가 제가 신청한 2 1평형 추첨 장소에 다시 가니 추첨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신청한 번호를 살펴보는데 제 신청 번호가 붉은 매직으로 적혀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도 분명한 당첨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고 스탬프로 찍힌 접수증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당첨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엄청난 대박 복권에 당첨된 셈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웃들의 부러움 속에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988년 4월 홍실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이웃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이삿짐을 옮기니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 누가 말했던가요 내집 마련이 평생의 꿈이라고 그것도 남들이 살았던 집이 아닌 이제 막 새로 지은 아파트라는 사실은 우리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과의 생활 환경이 많이 다르더군요 우리는 한푼두푼 푼 절약과 저축으로 겨우 장만한 아파트인지라 여유 자금이 없어 값싸고 낡은 물건들이 집안에 있었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올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모든 물건들이 명품과 고급 제품들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 아내는 반상회를 하다 이런저런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항상 길을 펴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일이면 이웃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가를 즐기러 갔고 돌아오는 길이면 그 당시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모님 무거운 짐은 제게 주시죠 하며 현관문까지 들어다주는 풍경도 볼수 있었죠. 그러면 대우받는 데에 대한 만족의 표시로 일정의 팁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에가 장을 보고는 검은 비닐봉지를 여러 개 무겁게 들고 경비실을 통과해도 그 누구도 본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새방사리에서도 불만이 없었던 아내에게 불만 섞인 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이 저는 1988년 5월 12일 처음 주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포항제철 주식을 국민주라는 이름 아래 7주씩 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생각해 아예 관심조차 두지도 않았죠. 그런데 포항제철 주식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상승된 분위기에서 고도성장의 혜택을 나눠 가지자는 의미로 해석하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저 또한 당시에는 1985년에서 1988년까지 종합지수가 무려 다섯 배나 뛰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주식이라는 것은 사두기만 하면 호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세상은 그 정도로 과열되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게 되었고 저의 첫 주식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이득을 맛보게 하였으니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땀 흘려본 돈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기도 하군요. 이때는 열심히 땀 흘리며 논밭을 가꾸어야 할 농부들마저도 농사일을 내팽개치고 객장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으니 말이죠. 여하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내의 알는 소리에 힘입어 아파트를 전세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은행 설립붐이 일어날 때 대구에서 공모가 시작된 대동은행에 참여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놓아 주식 청약에 참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는지 후회막급이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1989년 4월 1일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었고 저는 할줄 몰라서 증권 투자를 못했지. 조금만 아는 게 있으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대동은행 주식을 신청할 때에는 1년 내지 2년 정도만 고생하고 2층 양옥을 사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수 있으리라는 부푼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새빵살이에 불편함을 다시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생 살이는 그렇게 생각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아파트 전세금 2,500만원을 몽땅 주식 공모에 넣었지만 경쟁률이 치열하여 몇 주밖에 배정받지 못하였고 남은 금액은 환불해가라는 통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환불된 돈만 2천만원 그냥 은행에 저축했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왕 주식을 사기 위해 시작한 고생인데 어릴 적 고생에 비하면 지금은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걸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렇게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싶은 생각에 동남증권사 객장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인연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객장에 처음 들어서던 날 전광판에 있는 숫자들은 온통 빨갛게 물이 들어 금방이라도 돈 벼락을 내려줄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동양증권으로 전광판에는 매수호가 4만원을 기록하고 있었지요. 저는 상승이 두드러지는 증권주를 매수하고 싶었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경험이 많은 어른의 조언을 듣고자 객장에 계시는 50대 후반의 아저씨께 의견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처음 주식하면서 모험을 하면 곤란하지요. 증권주는 요즘 많이 올랐으니 안정적인 은행주는 어떤가요라는 충고를 듣게 되었지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업은행주를 8,800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제가 매수하고 싶었던 동양증권주는 4만원에서 5만원을 돌파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상업은행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실망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식을 사는 심리는 무언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저는 그 후로 앞으로는 절대 누구에게 물어보지 말아야겠다는 첫 번째 원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상업은행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근동건설, 신풍제약 라이프, 주택 등 수없이 많은 종목을 매매했지만 계속 손세력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꺾이는 전형적인 하락장세였죠. 저는 헤드크로스가 무엇인지 하락장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는 주식을 샀다가는 실망해서 팔고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서 또 손실을 보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손실액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하는 다급한 마음뿐이었죠. 아내 네, 역시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지라 눈뜬 장님인 저에게 맡겨둔 채 가끔 오늘도 주식이 내렸다던데 하고 말 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하고 내가 산 종목은 제자리라며 그래도 조금 오르는 추세라며 거짓말만 하고 손실 금액이 들통날까 전전긍긍 앓키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매수한 주식이 전부 하락했다고 하면 그럼 이제 주식 다 팔고 그만하자고 할 것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상으로 줄어든 손실 금액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원금에서 몇백만원이나 줄어든 돈을 아내에게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실망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 제 월급이 60만원 정도였는데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1년치 봉급을 잃었다면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잃어버린 손실 금액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의 주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만회할 기회는커녕 악몽 같은 날이 저에게 닥쳐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뉴스의 노사분규 타결이라는 호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동시호가로2 0 0 0주를 매수하였고 저의 예상대로 주가는 계속 상승을 보였죠. 저는 혹시나 상한가를 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오후 뉴스에서 미국에 수출한 현대자동차 반품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출했던 차량에 이상이 생겨 리콜이 된 것이었죠. 그 때문에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고 그날 하루 동안 저는 250만원의 손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다음날 200만원의 손실을 더 보고 나서야 간신히 매도를 할수 있었죠. 단 이틀만에 무려 45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잃고 대구 한일극장 맞은편에 있던 동남증권 2층을 걸어 내려오던 제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향하는 심정이었답니다. 저는 그 계단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그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부터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몽하니 어두운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있는 날들이 늘어만 갔죠. 이제 어떻게 하지? 전세금도 거의 바닥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아내가 알기 전에 채워놓아야 할 텐데, 그래. 아파트를 팔자. 저는 엄청난 흉계를 생각해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은 이성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결코 하면 안 되는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1992년 1월 10일 기쁨에 들떠 잠못 이루며 마련했던 우리들의 보금자리는 그렇게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중에는 전세금을 제외한 3,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쥐어졌었지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저는 그 돈마저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종합주가 지수가 460포인트를 추락하였고 저는 충북은행에서 429만원 아남산업에서 360만원 금성사에서 140만원의 손실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투자는 계속되었고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인생에서 마침내 저의 계좌에는 총 잔액이 천만 원이 남게 되었지요. 이것마저 날린다면 어떡하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저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집을 살 수가 없다는 예드 오로들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런 생각이 내리를 스치자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지요. 그래서 제가 가진 남은 돈으로 여기저기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구입이 가능한 조건을 이잡듯이 뒤져냈고, 마침내 매입이 가능한 한옥을 찾아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더된 허름한 집이었지만, 방이 5개였고, 현금 3천만원만 있으면 축협 대출로 3천만원이 가능하다는 중개인의 설명이었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집을 꼭 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남은 현금이 천만원 뿐이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생각난 것이 과거 제가 사놓은 시골집이 확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어머니에게가 저의 전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머니가 집을 사실 분들을 찾았었죠. 다행히 평소 그 집을 마음에 두고 있던 이웃분께서 2천만원에 판다고 하니 바로 사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렵게 현금 3천만원을 마련한 저는 축협에담보를 하고 3천만 원의 융자를 얻어 마침내 30년 된 한옥집을 사게 되었죠.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은 아내에게 모두 비밀로 하고 진행을 했기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원한 것은 2층 양옥이었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어 2층 양옥을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죠. 그래서 우선 한옥을 구입하여 여건이 마련되면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게더 낫기 때문에 한옥을 생각했고 우연히 알게 된이 집을 소개받았는데 지금 대기자가 많아 급하게 사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한옥의 구입 가격을 더 비싸게 불렀고 아파트를 팔때 받은 매도 가격을 낮게 불러 제가 잃은 주식 손실금을 상쇄시켰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믿어주었지만 그 거짓말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들켜버렸습니다. 집주인이 6천만 원만 받아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업자가 7천만 원을 받아내고 본인이 천만 원의 차액을 챙기려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저는 직접 거래를 하였고 또그 사실을 안중개소 주인이 저를 괘씸하게 여겨 깡패를 보냈고 제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저 또한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쌓아왔던 부부간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결국 아내는 저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고, 저 또한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답니다. 아내의 용서로 주식에서 손을 뗀 저는 다시금 가족간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있어야 했지요. 시작에 불과했던 제 중독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일런지요. 이후로부터 주식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처참함은 겪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주식의 망령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주식 열풍으로 휘말려 있었지요. 직장인들은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둔 채사이버로 주식 거래를 하고 심지어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까지도 주식 투자에 매달리는 만국적인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중에 저와 같이 모든 공든 탑이 산산히 무너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화대 포장되어 어느 누구는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만에 주식 박사가 될수 있다며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허황된 꿈에 현혹되어 누군가는 더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다 생생하게 저의 실패 사례를 통해 전달해드리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픈 시련들을 겪는 사람들의 가슴 절절한 실패담에서 배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생산 현장이나 쓰레기 청소 등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난 뒤에 받은 일당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는 방송 말이죠. 그런 그들은 겨우 하루 아니 단몇 시간만을 작업하고 무척 힘겨워하며 도중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일을 묵묵하게 나가는 노동자들은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해도 주어진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성과를 달성해 나가지요. 물론 그분들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힘든 작업을 통해 받는 대가가 당시로는 5만원 안팎이었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의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단 10분만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노동자들이 하루종일 땀 흘려 힘들게 버는 수입의 몇배 이상을 얻게 될수 있다는 망상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땀 흘린 대가를 소홀하게 대우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속여가며첫 번째 크나큰 주식 실패를 맞이했고 실패 이후 다시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용서 이후 빚내서 투자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전력을 쏟았지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달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힘이 났습니다. 1997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어느 주부 사원이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고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며 제게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인 탓에 덜컥 승낙해버렸고 마침 대출 금액을 다 갚았던 상황이라 축협 대출을 다시 받아서까지 해주었죠. 그때 100만 원만 빌리자니 좀 뭐하다는 생각에 1000만 원을 재차 빌렸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이나 조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예전처럼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 하루에 많게는 몇십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었죠. 그러더니 욕심이 또 생기더군요. 빚을 갚아오던 몇 년의 세월 동안 채소값 바뀌자고 텃밭에서 온갖 것들을 키우던 것들이 물을 주지 않아 시들기 시작했고 장을 보고 제 아무리 무거워도 다 들고 오던 짐들을 배달까지 시키면서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멀리하게 되면서 돈의 쓰임새가 늘어지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주식의 미래는 아주 밝았고 저는 그장밋빛에과하고 실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꼴이었죠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부자가 된 듯한 기분도 들면서 절약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긴장해오던 마음가짐은 점차 느슨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다시금 건방진 자세와 함께 마치 내가 부자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도박까지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객장에는 오전장에서 많은 수익을 보았거나 더 이상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고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객장으로 가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몇 시간 동안 움직임이 미미한 주식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휴게실에서 장기나 바둑도 두고 일부는 조를 짜서 포스터판을 버리기도 했지요. 그때 저는 삼삼오오오요 훌라라는 것을 배웠고 잠깐이나마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했던 도박장은 이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는 어느 체육관으로 모여 둥그런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베라꾼이라고 게임의 심판이 와주고 이 사람은 일정에게 수고비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항상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고 이들은 어느 정도 벌기만 하면 어디선가 귀신같이 전화가 왔었죠. 그리고는 오늘은 집에 제사가 있다. 아내가 아프다. 아이 졸업식이다라며 가진 핑계거리가 나왔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쓸쓸한 폐잔병들끼리의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잃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날들이 더 길어졌고 주식에서 얻는 수익보다 도박으로 잃는 돈이 더욱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셔터가 내려간 체육관을 누군가가 힘차게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경기를 일으키며 깜짝 놀랐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허둥지둥하며 욕을 하더군요. 이번에 걸리면 상습인데 어떡하지? 나도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여길 알고 들이닥친게야? 그렇습니다. 다들 전과가 있는 도박꾼들이었던 거죠. 다행히 그때 셔터문을 두드린 사람은 통닭집 사장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새벽이 다 되어도 오질 않으니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그곳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당구장을 찾았죠. 내이 네, 당구 그러다가도 옆 테이블에서는 섣다를 치고 있는 김풍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같이 다니던 철물점 사장이 이리 말합니다. 그제 김 사장이 한우가든에서 삼천만 원 따가지고 갔다가 어제 참석 안 했다고 아까 칼침 맞았다더라. 다시 말해, 오늘 판에서 돈을 따더라도 내일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론 무척 떨렸지만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원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저들도 어쩌려 하는 배짱으로 섰다에 들어섰죠. 시간이 지나면서 판의 열기는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박사장과 마지막까지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장은 승리를 확신했는지 가진 수표를 다 걸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저 또한 100% 승리를 확신했기에 그러자고 했지요. 결과는 박사장이 18광 땡 제가 아행호사로 제가 승리하였습니다. 저는 쾌제를 부르며 패자들에게 넉넉한 개평을 나눠주었고 박사장은 슬개를 씹은 표정이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운행으로 전화를 해보니 수표가 분실신고로 접수되어 지급불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바로 박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고 그런 박사장은 마누라 몰래 가지고 나왔는데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마누라가 막았다며 변명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우선 다방에서 만나자 하였고 못쓰게 된 수표와 40만원짜리 현금 보관증만 받았고 박사장이 다음판에 꼭 나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지만 저는 뭐 그런 쓰지도 못하는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과 어떻게 도박을 하겠냐며 당칼에 거절을 했지요. 저는 그것으로 도박쪽과는 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누구도 잃지도 벌지도 않았던 도박판이었던지 제게 해코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박사장은 그쪽에서의 신용을 잃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잠시 옆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다시 주식투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1997년 11월 19일 동양증권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IMF가 회자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주가 폭락 현상은 없었는데 1999년 11월 24일이 지나자 전후 흠무한 고속도로 전광판이 시세판에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세 전광판에는 연일 매도만 있고 매수는 비어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4,650원에 2,9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매도 주문을 내놓아도 체결이 되지 않아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식 보유자들은 끝없는 하안과 행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그렇게 계속되던 하락의 행진이 멈춘 1997년 12월 5일전은 2,130원에 매도하여 한 종목에서만 1 0 0 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1999년 4월 9일 주당 14,400원이던 한빛은행을 5월 25일 7,510원에 매도를 하였고 현대전자를 11월 15일 3만 400원에 사서는 12월 15일 2만 500원에 매도를 하게 되었죠. 당시 객장을 찾을 때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등할 때는 환희에 넘친 표정들이 마치 잔치집에 온 손님들 같고 주가가 폭락할 때면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마치 초상집에 모여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죠. 전광판이 가을산의 단풍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우줌소리와 무용담들이 쏟아져 객장은 시끌벅적한 시골장터 풍경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이 시퍼런 풀밭으로 변하면 객장은 어느덧 숙연한 분위기로 돌변했고 그럴 때 주위에서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극기야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허다했죠. 그러다가도 점심시간만 되면 어느덧 잠잠해지면서 남자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일명 아줌마부대로 불리는 여성 투자자들은 시장으로 몰려가 국수나 튀김을 파는 분식집으로 향해 수다를 떨고 왔습니다. 여기서 남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코스닥 전광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거나 단말기 앞에 서서 탄식을 내뱉으며 거래에 열중하는 부류와 그 자리에서 집에서 사온 떡이나 부침개를 펼쳐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객장으로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체로 점심값을 줄이려 부단히 애를 쓴다는 점이었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나 우동이 고작이고 3천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또는 1 천원, ,000원, 이천원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대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이지요. 오전장의 거래에서 최소한 몇십만원의 손실이나 수익을 보았을 텐데 점심값 몇천원의 목을 메고 있는 풍경을 말이지요. 그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때 유난히 제게 많은 정을 쏟아주셨던 외할머니의 거처를 담보로 몰래 빚을 냈고 또한 번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마신 외할아버지께 야단을 맞고 쫓겨나 냄새나는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 채우잠을 청할 때면 늦은 밤까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외할아버지가 잠드시면 몰래 나오셔서 꽁꽁 얼어붙은 제 손을 언제나 잡아 이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1999년 12월 30일이었는데 인터링크라는 종목으로 하루 만에 손실을 천만 원 냈습니다. 이후에는 어머니 비상금까지 털어 투자 설명회를 듣고는 삼성물산으로 다 날렸고 삼성투신증권, 동양화재보험 등으로 한옥집까지 팔아먹게 되었었죠. 이때는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주식은 그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 동생들 돈까지 해먹고 나서야 끝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지만 그때는 일확천금이라도 쥐어보겠다는 헛된 욕심으로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숨가쁘게도 달려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행동들이 당연하다고 느꼈을까요? 나 스스로가 송실과 근면으로 대신하여 긴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그 결실로 행복한 가정과 내집 마련까지 성공했는데 그 엄청난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란 발상으로 스스로 화를 불렀지요. 그러고는 죽음을 생각하고 새해의 가족들과 딱한 번만 같이 보내고 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또한 아내도 묵묵히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던 제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생각들고나니 망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투자 파멸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실패담을 경험삼아 멋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